이 색깔 티셔츠를 입고 니다이해동시 시켜라고 한분 늦게 나왔어요 맛있다 제가 팟캐스트 중에서 BBC 러닝 잉글리쉬를 가끔씩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팟캐스트로 들었을 때 단점이 스크립트를 볼수 없다는 게좀 단점이었는데 어, BBC 러닝 잉글리쉬 앱이 있더라고요 무료 앱인데 여기서는 들을 수도 있고 스크립트를 볼 수도 있게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이거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듣다가 요즘에 어, 좀 일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웃음> 보상심리 같은 게 생겨서 아침에도 그냥 소모적인 컨텐츠만 계속 듣고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다시 BBC 러닝 잉글리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Rob? Yes, we all know that Rob. But I am t Rob, Rob of the English we speak. There is nobody else like me. Yeah, yeah, yeah. Don't move. 저 잘하고 있 그랬는데. <웃음> 큰일 났죠? <웃음> 네. <웃음> <웃음> 내 <거> 아니야, <웃음> 저는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끝나고 운동하려고 했는데 항상 이럴 때 항상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칼퇴를 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왜냐면 어, 올해가 아버지 환갑이세요 그래서 제가 환갑 여행을 쏘기로 했습니다 쏜다니까 좀 웃긴데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아버지가 이집트를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집트 패키지를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아버지랑 이집트 패키지 여행 가는 거를 좀 알아봤었는데 좀 그래도 휴가를 최대한 덜 쓰고 업무에 지장을 안 주려면 휴가 그 추석 연휴 기간 때 살짝 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 기간을 좀 알아봤었는데 날짜가 잘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절충을 해서 요르단 이스라엘을 가려고 예약을 해놨었어요 한 명당 350짜리 <웃음> 패키지인데 그거 3명을 예약을 해놨었는데 패키지는 최소 인원이 충족이 안되면 은 출발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달 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이 남았는데 아직도 16명이 모자르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행이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여행 패키지를 알아봤는데 그 패키지가 어저께 예약할 때만 해도 요르단한 군데에 300만원짜리 투어 패키지였는데 오늘 이제 예약 담당자랑 연락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타하니까뭐 성수기라서 30만원 추가되고 어쩌고 하니까 350인 거예요. 근데 이전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요르단 이스라엘은 350에 요르단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대한항공이고 그리고 조, 조식, 중식, 석식 숙소 다 포함이었는데 지금 어제 예약하고 오늘 연락받은 곳은 요르단 한 군데 가는데 중식, 석식 미 포함이고 그리고 거기서 투어하는 것들도 돈도 다 내야 되고 거기서 시내에서 교통편 이용하는 것도 돈 내야 되고 약간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또 그것도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를 빨리 예약해야 돼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입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내일 오전까지 하겠다라고 미뤄놓은 다음에 지금 부랴부랴 다른 패키지를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은 지 지금은 로은어금은지금 지금은 지로 찍어서 나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사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이게 이 사이즈가 딱그지갑에 사진 넣지곳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갑에 사진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그 사이즈라는 점? 그게 좋아요. 오늘 입을 옷은 민소매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갈 겁니다. 벨트도 입고 예요 이렇게 미리 내고 옷을 다 입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늘도 날씨가 안좋아요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이렇게 날씨가 우중중하다고 하네요 오, 맛있는데 저... 이거요? 맨날 먹어요 이번 처음 시켜봤어요 얼었다 퇴근하고 빌라테스 수업 출근할겁니다 수요일이니까 옷이라도 기분 좋게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말하면 보너스, 선물 드리고요. Okay, o k a 게요 구옥순 씨, 예 안녕하세요. 죠 아, 예, 요아 이렇게 간단하게 입을 겁니다 머리도 안 말리고 산발하고 갑니다 빨리 가자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게 나수있어게는 <목소리나> 실패 어, 파타 사이다랑 파이파이가 쓰 사이즈 메뉴고요 이제 소피아에 이렇게 넣어서 같이 싸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저희 옥수수도 나오죠 어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 사업에서 발표 심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발표 자료도 미리 취합하고 평가 지표도 만들고 발표장도 차저 세팅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평가하는 날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사고가 터지지 않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오늘 하루 평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그 하고 6시에 필라테스 하러 갑니다. 아마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가서 또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hank you. 갑자기 오늘의 필라테스 리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 필라테스 할때 상체 위주로 많이 했, 했거든요 상체 위주로 무슨 튜빙 밴드 같은 거를 정말 쉴새 없이 땡기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제가 어깨가 양쪽 높낮, 높낮이 가 다르거든요 근데 높낮이가 다른 이유가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약간 무너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낮이가 다른데 그거를 교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견갑골, 이 등, 광배근 쪽 이쪽 등쪽 근육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자세를 이제 교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약간 그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오늘 운동 끝나고 오늘 이제 샤워할 때 보니까 어깨가 평소에는 진짜 딱 눈에 보일 정도로 불균형한데 오늘은 얼추 보면 은 균형이 딱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잠깐 운동을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어깨가 딱 반듯하게 펴 교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교정의 효과가 눈에 띄게 보여서 그랬고 그리고 오늘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은 날이었는데 이게 필라테스는 호흡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몸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내 몸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싹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오늘의 필라테스 리뷰였습니다. 필라테스는 진짜 좋다. 드디어 제 몸에 맞는 운동을 찾은 것 같아요. 저의 망가진 밸런스를 다시 다 맞추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저는 진짜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